여기 가볼게요. 자, 미로 리허설 없어도 되지? 리허설? 바로 갈게요. 바로 갈게요. 여기 앞으러 레디! 아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오케이 그렇지. 오이 오케이. 자, 그렇지. 오 오케이. 자,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! 빵 우직끈 소리가 났어. 야야야. 우 소리 났어. 우직끈 우직. 우직근. 넘어질, 끈. 끈. 넘어질 끈. 때 우당탕이 하는데 넘어질 아, 때빡 하고 넘어졌는데. 아, 네. 네. 와, 멋있다. 아, 멋있다. 다녀, 다녀, 이런 응용력이, 순발력이 아, 진짜 대단하다. 자, 재밌다. 너무 잘했어. 그리고 진짜 막 전사 느낌이 있었어. 이렇게 쏘고 넘어지니까 또. 업디 아, 그렇 마지막 좋았어.